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으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도 없이 다음 환자에게 병상을 내주기 위해 시간에 쫓기며 후다닥 바로 장례식장 냉장고 안치실에 고인을 모십니다. 그리고 보통은 2일째 되는 날 입관식을 하게 되는데 입관식을 치르기 위해 장례지도사가 고인을 목욕시켜드리고 수의로 갈아입혀드립니다. 현재는 여자 장례지도사가 많아졌으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자 장례지도사가 훨씬 많아서 고인이 여자인 경우도 남자 장례지도사가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혀드립니다. 비록 돌아가셨다고는 하나 고인이 여자인 경우 자신의 몸을 남자가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혀 드리는 것을 수치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례 방법도 묘지에 매장하는 곳에서 화장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굳이 고인을 꽁꽁 싸매는 대령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장례 지도사들이 대령을 하면서 유가족에게 노자의 명목으로 돈을 쓰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대렴의 과정을 빼고 그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떠나가는 고인 입장에서도 위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돌아가신 분일지라도 살아있는 분을 모시는 예와 같아야 합니다.